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산이라는 음, 말씀 제목으로 두 가지를 복원 강설하겠습니다 첫째, 모리아산은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산이다 둘째, 모리아산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준 산이다 제가 이렇게 분명하게 하게 하고 시작하는 이유는 공대생들 때문에 그래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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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을 원문 그대로 살펴보면요 어, 모리아 땅에서 산들 가운데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산입니다 여러분 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리아 산은요 어, 아브라함 당시에 모리아 산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네, 모리아 땅에 여러 산들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한그 산을 이제 모리아 산으로 후대가 호칭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리아 땅에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원하는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산에서 어,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산이에요. 여러 산들 가운데 한 산, 그 산을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그 산이 모리아 산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요. 어, 왜 하필 하나님은 음, 모리아 땅의 여러 산들 가운데 한 산을 지정하셨을까요? 왜 그러실까요? 어. 지금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 문제 속에서 이삭을 네 거로 여기고 할 거냐 하나님이 내 거로 알고 할 거냐 산을 지정하시는 문제부터요 어디서 이삭을 번제로 죽여라 바쳐라는 하 문제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네 거냐 내 거냐 아브라함의 자식이냐 하나님의 자식이냐. 이삭이. 이 문제를 분명히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 이 아브라함의 이삭번제 이 이삭 번제 사건은 우리의 구원 역사 속에서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하는 장면입니다. 무엇이? 에덴 동산에서의 실패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 죄로 타락하기 전, 에, 아담과 하와, 이첫 사람, 첫 인류, 어,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상태가 어떤 상태였죠? 음, 에, 죄가 없는 상태였어요. 죄 없는 상태. 그러면 죄 없는 상태면, 에, 그 좋은 거 아닌가요? 완전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 아닌가요? 어. 그런데 그 완전해 보이는 하나님 나라 속에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법을 세우시죠. 우리는 에덴 동산 그러면 파라다이스, 낙원, 하나님 나라. 뭐 부족함이 없잖아요 먹을 것도 풍요하고 더군다나 죄도 아직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죄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죄 없으면 되는 나라가 아니라 뭐가 세워지길 원해요?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기를 원해요 순종이 결여된 죄 없는 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려는 궁극적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순종이 있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 안 먹으면요 안 먹었으면 네안 죽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살수 있는 조건부 생명을 에덴 동산에게 주셨어요. 에덴 동산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궁극적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법이 지켜지고 법이 세워져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나라. 순종이 결여된죄 없는 나라가 아니라 순종이 채워진 죄 없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순종의 문제를 아담이 불순종해서 타락했죠 자,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성경이 우리한테 그려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뭐다? 이 바로 법을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 법이 세워진 순종이 채워진 죄 없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은 성삼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오늘 이 아담의 이 문제는 하나님이 결국 어, 이 아담의 순종을 통하여 누구의 순종으로 어, 우리의 이 궁극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 우리 에스겔서 28장을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서 28장 13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 에덴 동산 그러니까 에덴에 있는 정원 가든으로 알아요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에덴에 있는 하나님의 산입니다. 자, 보세요. 18 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우리 가든으로 생각하는데 계속 봅시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정하였음이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요 그룹은 천사죠.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이가드러났도다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 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어,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하죠 거기서 쫓아 냈다고 합니다 두루왕으로 표현되는 이 타락한 천사 그리고 어, 역사 속에서 첫 사람이었던 아담의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산에서의 쫓겨남이라고 말하죠. 자이 문제를 하나님은 오늘 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 이 문제를 하나님은 음, 해결하셨음을 그리고 이 문제를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지정하신 한산그 모리아 산으로 가게 하심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셨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첫 사람 아담의 불순종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던 아담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법을 어김을 인간이 아담 이후 태어나는 죄된 본성 속에서 오염과 부패 속에서 나오는 인간이 그게 또아브라이라라는 존재가 이 순종을 해서 그래서 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설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보여주시고 싶은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했으니까 아브라함처럼 너희도 순종해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법이 세워졌다 그 안에서 너희는 100% 순종한 자이다 그 존재로서의 모습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 에덴 동산에서 어, 그이 그, 하나님의 산에서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직면했던 에, 문제 그, 그, 그, 죄를 짓게 된 문제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였죠 결국 그게 자존성이에요 자존성 내 스스로가 나를 책임지고 확보하리라 이 자존성의 문제예요 이 자존성의 문제로 범죄하고 타락한 존재인 인류들을 아브라함에게 너의 순종을 통해서 너의 구원을 보여내라 그러면 여전히 자존성이 남아있잖아요 스스로가 자신의 구원을 자기가 확보하고 그게 뭐예요 순종을 통해서 아니에요 순종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구원을 가져다 줘요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자존성이 이렇게 깊어요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을 조건을 성취함으로 가는 것을 기뻐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간다는 문제가 부대껴요 싫어요 이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에요 아,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그래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했대? 아브라함 위대하네 대단하네 아유 아브라함이 캤으니까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했으면 우리도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순종을 해서 여러분 순종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 순종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놓치면 순종은 교만이고 자랑이에요 이를 아브라함처럼 순종합시다. 왜 틀린 말인가. 틀리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나의 자신을 스스로가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순종. 이게 문제고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가서 부름을 받아 이삭을 내놓는 이 문제는 이삭이 니네 거니까. 네 거로 알고 내놓는 문제가 아니라 이삭이 정말 내 거로 알고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지금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회개하는 아브라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믿음으로 회개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산에서 추방당했던 타락한 천사나 첫사람 아담의 이 실패의 문제를 한 인간이었던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그것을 회복하시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두 다 죄인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를 모두 다 의인되게 하신 그 문제 앞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예수님 안에서 나타내는 회개의 모습이에 그게 순종으로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음좀 와닿을까요? 자, 보세요. 누가 보면 13장 한번 가볼까요? 또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루살렘에 있는 그실로한 망대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18명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죄가 있어서 죄가 더해서 죽었고 너희는 죄가 없어서 그실로한 망대 무너지는 그들 안에서 안 죽은 것 같으냐 너희들은 죄가 없어서 안 죽었는 것 같으냐 아니라는 거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이 자존성을 갖는다니까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괜찮음을 확보하고 증명해내고 싶어요. 우리 이번에 한국의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한간에 어떤 말이 떠돌아요. 아이 이태원 그 마약하고 뭐 그, 그런 그 곳에 갔 젊은이들 문제 그리고 그렇게 방관한 부모님들의 문제 거기 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에 간 그들이 죄가 더해서 죽었고 너희는 안 갔고 너희는 마약 안 했으니까 문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망한다 우리 안에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보면서 그래 아브라함은 대단하구나. 아브라함은 정말 에, 탁월하구나. 아브라함의 인간의 어떤 모습에 목표를 두고 아브라함을 부각시키려고 본문은 써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아브라함의 이런 행위는 이러고 이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길래 아브라함의 회개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거로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회개가 이런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거구나 하나님 겁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구나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인지 하나님 것인지 늘 고민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장치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에 양육하는 그 훈련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은 에덴교회가 필요해요. 우리 헌금을 하죠. 헌금을 통해서 이 헌금을 통하여 연보라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 바치는 내 돈이라고 생각 들죠.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내 돈. 거기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연보하고 헌상한 것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요구했으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내 자식, 이삭이라고 내놓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모리아산 하나님의 주권이 아브라함에서 회복이 되니까 회복된 모습이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삭은요 제가 하나님 백살이 돼서 얻은 이 고귀한 자식이고 내 생명보다도 귀한데요 이 자식은 내 자식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드립니다 이거 아니라 이건 예수를 갖고 있지 않은 거라고요 예수를 믿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이 자식 하나님 겁니다 이돈 하나님 겁니다 이내 생명 하나님 겁니다 나에게 시간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라는 것에 대하여 그렇지 않게 여겼던 것을 회개하는 것으로 오늘 모리아산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여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시는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주권이 무너졌던 자존성을 가지려고 했던 그 인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킨 모습이 뭐예요? 순종이 뭐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순종의 행위가 회계에서 나오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회계에서 나오는. 내가 내 거로 여겼던 거 회계합니다. 하나님 겁니다. 이 이삭. 내 거로 알고 지금 하나님께 가지고 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였습니다 이렇게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지정하신 모리아산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모리아산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십자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려내 주세요 어, 여러분 우리 그 에,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라는 말을 게랄보스 신학자가 했는데요 이건 틀림없는 말입니다 창조가 있기 전에 창세전이 있겠죠 창조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으니까 창조가 있기 전에 성삼위 하나님은 존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 속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를 이루시고 역사를 펼치시는 거예요 어, 그게 어디에 그렇게 설명이 될까 여, 여러분 게시록에 가보면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을 만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군대를와 함께 적 그리스도와 거짓된 세력들을 완전히 끝장내는 최후 승리의 싸움의 승리가 아마겟돈 전쟁이죠. 이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이 이미, 이미 이 종말이, 종말이, 이 승리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를 이루시고 이미 하시고 어? 그리고 역사 안에서 이 십자가의 역사를 펼쳐내 계신다. 근데 이게 그 하나님이 항상 이 십자가를 설명하실 때는 꼭그 산을 등장시켜요. 왜? 예수님이 갈릴리 갈보리 언덕 어, 그 시온 산 여기서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산에서의 십자가를 설명할 때는 산을 등장시켜요. 그래서 아마겟돈도요 히브리 단어로 하르 무깃도예요. 아마겟돈.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읽지만. 언어에서는 하르 무기 또입니다. 하르라는 뜻은 언덕 또는 산이란 뜻이에요. 무기 또 산이죠. 왜 이런 설명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쭉 펼쳐지는지 놓치지 마세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보여주시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구나. 이 승리를 하나님은 이루셨고 역사 안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구나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여기 보면 그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이게 나중에 이 산이 어떤 산이 돼요? 모리아 땅에서 여러 산들 중에 그 산이 모리아 산이 되죠 예, 모리아 산인데요 이 모리아는 정확하게는 그 원어로 보면 모리야예요 이제 우리는 그냥 모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모리야입니다 모리라는 뜻은 보이다 보여주다 라는 뜻이고요 야는 다 알죠 야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다 하나님이 보여 내시다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산이 지금 모리아 산이죠 도대체 여기서 뭘 보여주실까요? 모리아 산에서 보여주시려는 게 뭘까요? 우리 창세기 22장 1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일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이랍니다 여호와의 산이 여호와의 산이 에, 모리아 산이에요 여호와의 산 음, 우리 그이 음, 모리아 산이 장소적으로 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의 산이라 설명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개시되어지는 산이죠 여호와 성자 하나님으로 개시되어지는 산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서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여기에 성전이 세워져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헤롯스 성전이 세워지고 어디에서? 예, 모리아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야 3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그죠 시온산입니다 여기가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아 바로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는구나 여호와의 산으로 여호와 이래로 준비되었던 이 모리아산에서 성전이 그렇다면 성전이 세워지는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음 2장 보시면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 다음에 해로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네가 예수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이 모리아 산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갈보리 산이었음을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었음을 예수님 자신이 모리아 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향하여 무엇 하나를 중심에 놓고 줄기차게 달려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하여 반복하여 설명하고 싶은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여 쏟아낼 저주를 다 그곳에 퍼부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순종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키거나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낼 일은 없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다 끝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성도 안에 이제 한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쏟아내신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죠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줄기차게 이 산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우리의 죄를 퍼부으시는가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지를 만나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8장에 가보면 그 노아 방주가 에 어디에 정박을 하게 돼요? 예, 아라라산에 정박하죠. 예. 왜 하필 아라라산에 머물까요? 여러 산들 봉우리 중에 아라라산이 제일 높아서요? 아니에요. 아라라라는 말은 아라라트예요 아라라라는 말은 저주받다란 뜻입니다. 트는 뱀을 말해요. 저주받은 뱀이에요. 민수기에서 저주 달린 그 뱀이 노밤처럼 노뱀으로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모습을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 저주받아 달리시는 모습으로 여러분 성경이 왜 산을 얘기할 때는 꼭 십자가를 지칭하고 있고 그,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에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저주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죄를 그곳에서 완전히 도말하시고 해결하셨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본문의 본문 창세기 22장 12절을 보시면 보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아,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어때요? 딱 보면 아 이제 아브라함이 에, 이삭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니까 아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았구나 그렇게 보이죠? 1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한 순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들였더라 아브라함의 순종 행위를 그 순종 행위를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서 성경이 기록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이 정확한 의미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하여 그가 회개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이 이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요 신약에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로마서 8장을 보세요 31절 그런 즉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때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합격점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자기 아들이죠 그러나 이 자기 아들을 자기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바치게 하심으로 무엇을 경험시켜요. 무엇을 갖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오늘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그 땅에 가서 모리아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드려라 라는 이 말씀의 진의는 겉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심으로 보여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되는 모습으로 요구한. 그러나 속깊이 그 진의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것으로 여겼던 자기 것이다, 이거 내 거야. 내 피부치야 나는 내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수 있어 그러나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면 난 그러지 못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뭘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회개하고 갔을 때그 속에 경험되어지는 게 뭐예요 아 나는 순종했어 괜찮아 웃줄 아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만나게 되는 거죠 맛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순종하게 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법이 세워진 성도가 갖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어떤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려내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 나는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었나? 그것이 정말 나에게서 이루어진 사건인가? 그런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아, 참, 고맙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고맙다. 이렇게, 이렇게 알면 내 사건이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는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가고 있을 때 회개의 자리로 들어갔을 때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인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 법이 있는 순종이 있는 죄 없는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해 죽은 것이고 나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회개하십시오. 여전히 내 거라고 이돈내 거야, 이 시간 내 거야, 내 생명 내 거야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 앞에 적선하듯이 내놓는 이 형태는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한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어느 누구도 못한다고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나타나진 모습이에요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너 사랑하는 아들 죽여라 바쳐라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 일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존재로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한 번만 단회적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자식 받쳐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정말 벌어져야 할 일들은 뭐, 뭐예요? 예.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스스로 자원자로 살고 싶은 그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회개가 이루어지는 자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아는 자리로서의 여러분의 삶이 표현되어야 돼요 예배 자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혹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전도를 하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순종이 채워진 죄 없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죄된 몸을 갖고 있게 우리 안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당연히 인정을 하면서 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생색내지 마세요 기도 조금 하면 갑자기 우쭐하지 마세요. 헌금 조금 하고서 하나님 앞에 뭔가 순종했다고 들레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순종을 다 받은 자예요. 누가 그러면 삶으로 표현해내느냐. 네.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 자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 자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내거 없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생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시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라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소리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의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가능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몇 개를 세웠더라도 그거는 죄진 겁니다. 오늘 모리아 산을 여호와의 산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셨다고. 어, 왜일까요? 하나님의 에, 그 주권 하나님의 법이 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산에서 추방당했던 추방할 수밖에 없었던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산이잖아요 산그 십자가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의지요 열심이요 그 하나님의 에, 성의 앞에 항복되어지고 그리고 회계되어지는 자는 어떻게 살까요? 어, 장차 이렇게 살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렇게 살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렇게 사는 모습으로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성도예요. 계시록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느 산에 섰어요? 예, 시온산이에요. 예, 이 하늘에 있는 모리아산입니다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성도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 검은고 타는 자들이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는 설명은요 이 땅에서의 그 육신의 본성과 죄된 소욕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하늘의 성품으로 바뀌어진 것에 대한 모습이에요. 무슨 악기 뜯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 번역을 그렇게 했던 것뿐이에요. 정말로 완전한 하늘의 거룩한 하늘의 성품으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있는 모습인 겁니다.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이새 노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함 받은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구원은요, 어떻게 확인받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은혜가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제1순이냐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본성이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이 된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그 하나님 나라가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현재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내려와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산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주인이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내는 그런 14만 4천의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이것이 모리아 산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된 은혜를 여러분의 생애 속에 살아가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의지와 아브라함의 됨됨이와 괜찮음으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을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의 이 불순종의 죄악을 할수 없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시고 이루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회개하는 참다운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 안에서 무엇이 회개되어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 앞에 예수를 가진 자로 예수가 있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 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와 상관없이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어면서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순종이 완전히 이루어진 자로서 그 모습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길도록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성령의 조명을 좇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을 가진 자로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그 마음을 토해내는 회개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마에 붙이며 14만 4천의 무리로 어린 양을 인도받는 대로 쫓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만이 서 있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슴팍에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 나이다. 아멘.